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 암살자가 70레벨을 찍게 되었고 어느정도 사냥 효율이 나와서 스킬 트리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특화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암살자는 증오라는 그 하얀색 게이지를 사용하고요 일단 암살자의 사냥 세팅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무가금 암살 차이기 때문에 현재 희귀 스킬, 영웅 스킬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걸 얻고 나서도 또 이제 다른 효율로 바뀌겠죠? 트리가 아마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얻는 스킬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총두개의 증오 스킬로 세팅을 했고요 나머지 한쪽은 난도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슬바람 스킬은 악마토벌이나 몽틈에서 범위 사냥을 할때 넣으시면 되고요 범위 사냥할 때는 이 급소 찌르기를 빼시면 됩니다 그외 일반 사장터에서는 이 사슬바람보다 현재 급소 찌르기가 효율이 더 좋은 걸로 좀 판단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연속 가르기 연속 가르기는 이제 사냥 시에는 스킬 공격력 10% 증가로 세팅을 해주시고 거기에 연계로 사용하는 죽음의 문은 출혈로 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. 그리고 두번째인 기피찌르기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명타로 했어요. 이 8미터 순간 도달은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피찌르기의 연계인 절망의 범람 이거는 이제 공격력, 스킬 공격력으로 세팅했고 이제 다중가격 같은 경우는 악마토벌, 어, 몽환의 틈에서 할때 써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두개의 증오 스킬인 멸절은 어, 중심분개로 세팅했어요. 확률이 좀 낮긴 하더라도 워낙 CC기 자체가 없는 암살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짐이라는 CC기가 있는 중심분개로 세팅을 했습니다. 이거는 PVP 세팅도 같고요. 그 다음은 세 번째인 급소 찌르기입니다. 이게 처음 사용할 때는 되게 데미지가 구린 스킬로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후반에 사용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. 첫 번째 스타트인 이 급소 찌르기보다는 두 번째 연계로 사용하는 이 암흑 난자가 좋습니다. 그래서 급소 찌르기는 빨리 넘어가라고 쿨타임으로 세팅을 해주고요. 이 암흑 난자를 연격으로 맞춰줍니다. 뭐 속전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공속 자체가 빠른 캐릭터라서 음 공속보다는 50% 확률로 터지는 이 80% 추가 피해 이 연격의 이 추가 피해 가 터질 때 엄청나게 질량이 괜찮거든요. 그래서 암흑 난자는 영격으로. 세팅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네번째 스킬인 사슬가르기 이쪽도 어 연격도 좋긴 한데 얘는 워낙에 스킬쿠타임이 좀긴 편입니다. 다른 스킬에 비해. 그래서 저는 사냥시에는 어 스킬쿠타임 감소로 착용을 했고요. 그연계할 스킬인 어둠의춤 이 어둠의춤은 어 세가지가 다 좋거든요. 어 이제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일반 사냥 때는 감각해방 자체의 치명탕 좀 올렸고요. 이제 보스전 할 때는 출혈로 바꿔줍니다. 어차피 이제 비앤에서 무과금들은 네임드 보스를 때려도 회피가 뜨거든요. 그래서 이확 출혈로 세팅을 해주시면은 5초간 어2 0 0 데미지는 확실하게 넣기 때문에 출혈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PVP 세팅할 때는 어이 스킬에서는 이 공속 감소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급소 찌르기 사슬 가르기에 있는 증오 스킬인 증멸은 이 자체에 기절이 붙어 있습니다. 자체에 기절이 붙어 있어서 이세개 중에서 원 감각 해방을 얻는 게 가장 좋거든요. 하지만 이 희귀 스킬을 얻기 전에는 어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.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냥 시에는 순간 도달로 해뒀습니다. 그 이유는 이 순간 도달로 해놓으면은 범위기로 발동을 안 하거든요. 이 다중 가격을 할 때가 범위기로 바꿔주는데 어차피 이때 그 스킬 공격력이 10% 감소합니다. 하지만 다중 가격 시 15% 공격력으로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이거 사용 시 오히려 공격력이 5% 증가하는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. 대신 단점이 다중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굴방을 맞기 때문에 저는 사냥시간 일단 순간도달로 해놔요 이것도 역시 악마토벌 몽틈 PVP할 때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세팅해놓은 난도 스킬은 감각개방 스킬 확정치명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신의 추적 생각보다 이딜 퍼센트는 낮은데 이상하게 딜은 잘 박혀요 몬스터한테는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, 확정치명타도 괜찮고요 전두텟에서 괜찮습니다 이것도 어, 단일 대상에게 4 5다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단일 집중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전투테스로 했습니다. 공격력 증가율 3%요. 그리고 마지막인 암습. 이 암습은 12초 쿨마다 무조건 쓸수 있고요. 이 스킬에는 겉박인 방어력 감소를 붙여놨습니다. 이게 사냥 효율에는 좋습니다. 그리고 암살자는 여기 보이시는 증오라는 게이지 있죠. 흰색 깔 게이지. 저 흰색 게이지를 소모하는 스킬이 바로 여기 있는 멸절, 증멸, 그리고 암습. 이렇게 세가지 스킬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자이걸 알려드린 이유가 이제 특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텐데요 특화 이제 다들 헷갈려는 부분이 이 다수 대항에 있는 스킬 공격력 15% 여기 리스트에 있는 스킬 중에서 다중 가격을 선택을 해야만 이 스킬 공격력 15%가 증가합니다. 이 다중 가격이 범위기로 설정하는 스킬인데 이 범위기로 설정을 하면은 원래 스킬 데미지가 원래 떨어져요. 하지만 이걸 다수 대항을 찍음으로써 그 스킬 데미지 떨어지는게 보충되는거죠. 보통 마이너스 10%인데 이 특화를 찍었으니 거의 공격력이 그냥 5% 더증가된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스킬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다중 가격을 선택했을 때만 스킬 공격력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이세 가지죠. 이세 가지 중에서 어 저는 결정의 일격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5초 동안 만 치명타 증가고 발동시간은 10초인데요. 쿨타임과 지속시간은 괜찮은데 예, 확률이 문제죠 공격시 5% 확률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이 때려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확률로 확정치명타 5%가 전낫다고 봅니다 단 이것도 감각해방을 선택했을 때만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맨 위에 증오, 치솟는 증오 이거 증오회복약이 어, 항상 패시브처럼 돌게 되는 건데 이걸로 찍어놓고 사냥을 했을 때 증오가 남아 돌아요 충분히 남아 돌고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 이 증오 스킬인 증멸 멸절 얘네가 고급 스킬이죠 이 스킬 레벨을 얻게 되면은 또 이제 레벨을 올리게 될 텐데 얘들은 레벨을 오를수록 쿨타임이 계속 증가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쿨타임이 짧은 지금에야 증오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게 스킬 레벨이 오를수록 증오가 더 남아 돌죠? 근데 지금도 증오가 남아 돌아요. 제가 초기화 시키고 요거 치솟는 증오로 찍고 사냥을 계속 해봤는데 증오가 남더라고요. 증오가 남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항상 증오가 풀로 유지 안되고 계속 사용되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스킬 효율이 계속 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요. 이 어차피 쿨타임이 12초 정도에서 되는데 그때쯤이면은 이 시작기도 같이 쿨타임이 돌고 있고 이 시작기 쿨타임이 돌아오는 동안에 증오는 충분히 다 차있습니다. 그래서 특화에서는 치솟는 증오는 쓸 필요 없어 보여요. 그리고 결정의 일격은 효과 보기가 힘들고요. 이게 눈에 띄게 효과가 안 뜨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이 좀잘 안됩니다.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게 해당 스킬의 감각해방을 사용시 치명타 자체가 5% 증가하는 거. 이게 확실히 좋습니다. 스킬 세팅에도 저도 지금 쓰고 있고요. 이게 감각해방에 쓰고 있죠.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 15% 확률 증가에 특화효과 5% 받아서 그래서 이거 공격할 때 치명타 터질 확률이 어 좀더 많게 되겠죠? 그리고 또 갈라지게 되는 이두 번째 효과 어 이두 번째 효과가 진짜 어 제일 애매해요 둘 중에 효과를 다 받는 스킬이 없거든요?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의 선택인데 본인의 선택인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 효과가 받는 스킬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화효과, 약화효과는 버프와 디버프 효과로 말합니다. 고도의 집중해서는 이 해당 스킬을 썼을 때 자신에게 버프 가는 효과 거기에 대한 지속시간이 증가되는 거고요 집요한 방에 사용시는 어, 해당 스킬의 디버프 효과에 지속 효과가 증가하는 겁니다 약화 효과가 50% 증가라 되어있죠 본인 버프의 경우에는 이거 다 찍으면 3초 증가거든요 3초 굉장히 짧죠 스킬 한번 쓰고 평타 칼질 한두 번 하는 동안에 그 정도 시간입니다 그 정도 효과고 어, 해당 약화 효과는 50% 증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, 확실하게 50% 증가 쪽으로 찍었는데 해당 효과에는 이렇게 제가 스킬별로 정리를 했어요 연속 가르기 그리고 연속 가르기의 효과인 죽음의 문 여기서 효과는 현옥이라고 명중 감소, 이속 감소 여기에 대한 효과가 50% 증가되는 겁니다 여기 스킬 보시면은 연속 가르기의 이 현옥 이거거든요 이 5초 동안에 대상의 명중률 450 이동속도 50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50%가 추가로 더 적용되는 거겠죠 그래서 PVP 사용시에도 이걸로 설정해주면 좀더 효과가 좋습니다 또 이제 그외 스킬로는 현옥 말고는 이제 사슬무덤에서 이거는 희귀 스킬이거든요 사슬무덤 중에 망설임 이동속도 감소 요거는 솔직하게 이속 감소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근거리 원거리든 싸울 때는 같이 붙어서 싸우기 때문에 요 이속 감소는 솔직히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그 외에 붙어 있는 게 여기 암습 암습에 붙어 있는 겁박과 망설임 여기도 이제 디버프 효과가 붙어있거든요 이 중에서 저는 겉박만 사용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속 감소보다는 저는 방어력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디버프 효과를 했기 때문에 이 방어력 감소 6%에서 또 50% 추가 효과를 봤는데 6%에 대한 50%면 3%를 아마 추가 효과 더 받을 것 같네요 이 약화 효과라는게 이 %로 바로 계산되는지는 몰라서 정확히 3%로 효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둠의춤어둠의춤이이어둠의춤에서 어둠앤툼. 사용하는 이 지체 공속 감소 10% 여기에 대한 약화 효과 도 50% 붙어있고요 저는 PVP 사용할 때이 지체로 세팅해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효과 붙은 게 검은폭풍이라는 스킬이고요 해당 스킬은 이제 약화 효과를 받으려면 영웅 스킬이 필요합니다 겉박이라는 영웅 스킬 이게 얻게 되면 은 굉장하죠 방어력 35% 감소에 또 추가로 약화 효과 50%를 받기 때문에 PVP 사용시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 스킬이라는 게좀 단점이죠 저게 어떻게 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해당 특화 같은 경우는 뭐, 뭐가 좋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본인 본인이 끌리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 고도의 집중 같은 경우는 3초 동안에 여기 적혀있는 해당 특화 효과를 3초를 증가시켜주는데요. 하나씩 읽어보자면 은이 깊이찌르기 깊이찌르기에서 치명타 증가 이 치명타 증가 전력이죠 이거 여기에 이 5초를 3초 증가니까 8초동안 증가시켜준거예요 치명타 그 다음에 사슬가르기 이 사슬가르기에서 명중 증가 명중을 8초동안 520증가하는거죠 520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사슬가르기는 기본 쿨타임이 길어요 기본 쿨타임이 지금 거의 17초인데 굉장히 길죠 17초면은 차라리 1초 감소시키고 연속기인 어둠의 춤에 가서 이 공속 디버프로가는게 저는 더 이득이라 봅니다. 그리고 또 3초 효과 받는 게 그림자 일격 희귀 스킬이죠. 이 그림자 일격에서 영웅 스킬인 전투태세 요거죠 요거 요걸 받으셔야지 8초 동안 공격력 증가율 또 15%가 8초 동안 유지되고요. 어 해당 스킬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공격력 증가율 15% 좋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기본 스킬 퍼센트도 높은 검은폭풍의 산 다음 겉박을 찍어서 디버프 효과로 보는게 또 딜이 잘 들어갈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받는 효과가 사신의 추적 사신의 추적에 있는 이 전투태세 공격력 증가율 3%를 8초동안 또 유지받을 수있고요 멸절에 붙어있는 전투태세 이것도 8초동안 공격력 3%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워낙 CC기 자체가 없는 캐릭터여서 어, 이 스킬도 그냥 넘어짐으로 해주는게 좋습니다 PVP든 사냥이든 그럼 결국은 이 전투태세 효과를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판단을 어 내 강화 효과 3초 받는 것보다는 디버프 50% 증가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당 세팅은 저의 주관적인 스킬 세팅이고요 이 또한 이제 나중에 추가되는 희귀 스킬, 영웅 스킬을 제가 얻음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벤트 전전에서 어떤 스킬을 받아서 레벨 올리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참고해야 할 거는 스킬에 여기 붙어있던 공격력 그리고 플러스 여기 숫자 있죠. 전 이걸 추가 피해라고 부르는데요. 이 d 에 있는 숫자가 높은 게 좋습니다. 앞에 있는 퍼센트가 낮더라도 d 에 있는 이 추가 숫자가 높으면 딜이 엄청 센 스킬이거든요. 그래서 각자 어, 얻은 스킬이 다 다르겠지만 이 스킬 레벨을 오르면서 뒤에 이 추가 숫자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어떤 스킬이 센 스킬인지 판단이 될 겁니다. 처음에 저도 이급소찌럭기라 스킬이 이쑤시개 딜이라고 좀 소문이 자자한 스킬이었거든요. 처음에 딜량이 엄청 낮았어요. 하지만 이... 암흑난자 이 암흑난자를 배우고나서 여기 보이시나요? 283% 뒤에 648이 붙어있습니다 이 뒤에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 암흑난자 사용시에는 딜량 자체가 확실히 잘 박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킬 이제 알아보실 때이 추가로 붙은 이 숫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급 일반 스킬은 둘다 쿨타임이 계속 증가되는 스킬이고요 암살자 같은 경우는 고급 일반으로 거의 주 스킬을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올리실 때는 어 시작기 여기 맨 처음에 착용하 스킬들은 최대한 쿨타임을 15에서 17초 거의 20초 안으로만 계속 유지되면 되거든요 그 다음 이 두번째 스킬들 이 연계 스킬들은 쿨타임이 없어요 그냥 이 앞에 있는 시작기 스킬만 발동되면 무조건 발동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해당 이 두번째 스킬들은 나오면 무조건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오 스킬인 증멸과 멸절도 쿨타임이 달려있어요 멸절은 12초 증멸은 11초로 처음에 랩 33으로 받게 될텐데 현재 이벤트 돈전돌다 보면은 고급 스킬 받아서 이것도 스킬을 올릴 수 있겠죠? 하지만 얘들은 주력기 스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킬이 쿨타임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르다 보면은 증오가 남게 될거예요 그래서 특화에서는 증오를 찍을 필요가 없고요 어 일단 저의 주관적인 스킬 트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스킬에 대해서 또잘 모르겠는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